안녕하세요, 홍사한드님. 다름이 아니라 오늘 BHC에서 핫트라이드를 시켜 먹었는데 배달 온 치킨에 보니 핫트라이드에 매운 가루가 묻어 있지 않았고 그냥 후라이드 맛이나서 지점에 전화를 해 보니 본사에서 지정한 가루 양만큼 넣은 거다. 매운 맛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본사에다 얘기해라. 항상 핫트라이드만 시켜 먹었는데 본사에서 시킨 대로 한 핫트라이드가 맞다고만 말씀하시니 어,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BHC에서 초창기 때한번 먹어보고 핫트라이드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어, 이번 기회에 프라이드랑 핫트라이드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아까 포장한 거예요 아네 네. 제가 사실 그 먹방을 하고 있는데 핫트라이드를 딴 데서 시켜 먹었는데 매운맛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셔가지고 여기도 지금 정량대로 다 뿌리신 거예요 근데 네, 저희도 정량대로 아, 뭐, 라이드 에다가 치즈즌을넣더서아 네. 핫시즌이... 그럼 닭 자체는 똑같은 닭을 쓰는 거네요. 네, 그죠? 렇 닭은 똑같은 닭인데 좀 이제 네, 네, 꼬많게 아. 숟가락으로 핫프라이드를잘안 먹으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와 얼른 먹자 진실을 알아볼까 후라이드 핫후라이드 먹으면 제보한 구독자님은 과연 어떤 치킨을 먹었던 것일까?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오늘도 들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사운드입니다! BHC의 후라이드랑 핫후라이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핫후라이드를 시켜드셨는데 아무리 먹어봐도 후라이드 같다는 거예요 튀겨주신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다 정량! 그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그대로 딱 만드셨다고 합니다 엄청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는데요? 어, 일단 저는 보기만 해도 후라이드인지 핫후라이드인지 구분이 될것 같거든요? <웃음> 아니, 이거 사진만 보면은 후라이드인데? 후라이드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그러면 후라이드 먼저! 이 행복한 질감! 맛있다! 맛있는데요? 자, 핫트라이트 맵다! 어? 이거는 모를 수가 없는데? 아니, 매워요! 확실히 핫해! 평소에 만약 이걸 드시던 분이라면 먹었을 때 어? 이거 핫트라이드 맞나? 라는 의심이 1도 들 수가 없는데요? 음, 속살은 뽀얗죠? 따로 안에 염지를 맵게 한게 아니라 튀김옷을 맵게 한 거라서요. 어, 이거 매운데요?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먹기 힘들 것 같은데. 신라면 정도 맵기는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BHC가 이렇게 맛있었나? 아니, 저는 예전에 후라이드를 BHC에서 시켜 먹어보고 너무 느끼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맛있는데요? <웃음> 진짜 맛있네? 후라이드에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맛을 매콤함에싹 잡아줘. 근데 사실, BBQ 황금올리보다 살짝 매콤하거든요? 그런 원리겠죠? 얘도 닭가슴살을 먹어보시다 소리 구간. 후라이드에 소금 처음 찍어 먹었어. 왜냐면은, 그냥 후라이드만 해도 간이 다 되다 보니까 딱히 소금 찍어 먹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음, 또 찍으니까 또 나름 맛있네. 매운 양념 소스가 있으니까 핫 트라이드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제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핫 트라이드를 시켜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매운 양념 소스를 포장해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도 먹어줄까? 니가 <목소리가> 여기 <목소리가> <목소리가> 와, 맛있다! 아, 그 많은 분들께서 중간남 컨텐츠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셔서 가지이 뭐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에서 내려주는 게 음식의 양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게 너무 판이하게 다르고 또 소비자분들도 뭐 그걸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고 컴플레인을 걸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선 피해를 입는 점주분들이 없도록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볍게 정보를 전달해드려보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리얼 사운드 먹방에 녹여서 뭐 어떠신지 의견이 있으신다면 댓글로 많이 작성해주세요. 근데, 맛있거든요? 이렇게 둘이 찍어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 <웃음> <웃음> 그냥 양념치킨 아니 매운 양념치킨 소스. 얘는 되게 고소하거든요? 얘는 되게 매워요. 고소하면서 매콤한 맛이 싹 도니까, 너무 좋네요? 어, 여운이 들리러 가야 되는데. 이 둘은 시너지가 별로 없어요 한 입만 더 먹고 가자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 오늘 BHC의 후라이드랑 핫트라이드를 비교해봤는데요 맛있었습니다 둘다 굉장히 맛있었고 오늘 제가 포장해온 곳은 청주 율량사천점 BHC거든요 앞으로 여기서 시켜먹어야겠네 되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홍! <웃음>